안녕하세요 인담TV 유튜버예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했던 아이템들을 몽땅 가지고 왔어요 여름이 되니까 쇼핑을 멈출 수가 없어요 요즘 예쁜 옷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오프숄더인데요 편안하면서도 무난한 디자인이고 윗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밴딩인데 엄청 조여지는 건 아니어서 불편함이 없었고요 손목부분도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편안했어요. 팔을 걷어서 올리면 조금 더 귀요미 느낌을 내실 수가 있고 팔을 끝까지 내려서 입으시면 조금 더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내실 수 있어요. 저는 살짝 머메이드 라인의 롱스커트랑 매치를 해봤는데 청바지나 화이트진 밝은 컬러의 슬랙스에도 어쩜 안 어울리는 게 없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볼륨이 빵빵하게 살아있는 디자인이라서 팔뚝살, 러브앤드 같은 군살도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면서 세골만 강조되니까 어깨라인도 예뻐 보여서 요즘 자꾸 새우깡처럼 손이 가는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방금 전 보여드렸던 오프숄더와 함께 매치했던 머메이드 스커트인데요. 우선 보시는 것과 같이 딱 달라붙는 머메이드가 아니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허리 부분이 모두 밴딩이었거나 뒷밴딩이었다면 엉덩이 부분이 펑펑 커츠미 보였을 텐데 이 스커트는 옆 지퍼로 되어 있어서 탑을 안으로 모두 넣어서 입어도 허리에서 엉덩이로 떨어지는 라인이 슬림해요. 패턴이 체크라서 구해볼 수 있는 부분을 패브릭을 사선으로 박음질함으로써 슬림해 보이고 길어 보이는 효과로 제 땅꼬마키도 늘려줘서 좋더라고요. 스커트가 조금 화려하니까 평소에는 화이트 티셔츠에 매치를 하시면 귀여우면서도 소녀스럽게 코디 하실 수가 있고 데이트 가실 때도 저처럼 오프 숄더나 너무 화려하지 않은 니트를 매치하시면 깔끔하면서도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실수 있으실 거예요 스커트가 밝은 컬러라서 속치마를 입어야 하나 걱정했는데 센스있게 원단이 덧대져있더라고요 체임이 없는데도 아래쪽에 더 많은 원단이 들어가서 움직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입고 어떠한 춤을 추셔도 될 정도랍니다. <웃음> 세 번째 아이템은 민초매 니트 탑인데요. 컬러가 여러 가지 인데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 컬러를 구입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는 베이지 컬러예요. 기본 디자인이지만 가슴 부분이 조금 깊게 파여 있어서 섹시함도 놓치지 않은 니트고요. 면바지, 청바지, 슬랙스, 방금 소개해드렸던 스커트까지 두루두루 매치가 가능한 아이템이에요. 기장이 너무 짧지 않아서 하의 안으로 모두 넣어서 입어도 빠질 염려 없고요. 저처럼 앞쪽만 살짝 접거나 넣고 뒷부분만 빼도 예쁘게 연출이 가능해요. 신축성도 좋고 너무 부담스럽게 몸에 달라붙지 않아서 밥 먹고 배 나와도 감출수 있을 정도이고요. 두껍지 않은데 촉감도 예술적으로 부드러워서 자꾸만 만져보게 돼요. 특히 앞에만 부인넥이 아니라 뒷부분도 부인넥이라서 더욱 여성스러움을 강조할 수가 있고 겨드랑이를 감싸주게끔 어깨라인이 두꺼운 편이어서 민망한 저의 부유방을 센스있게 가려주더라고요. 우리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사실 처음에는 올리브 컬러만 구입했다가 너무 좋아서 또 좋은 거 쟁여두는 유튜버니까 베이지도 하나 더 구입했는데요. 후회가 없고요. 여러 번 착용해보고 울코스로 돌렸는데 보풀이 생기거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18,900원이라는 가격이 믿어지지 않을 그런 퀄리티여서 재고 있을 때꼭 하나쯤은 쟁여두시길 바라요. 첫차 이템은 방금 소개해드렸던 민소매 니트탑 올리브 컬러랑 린넨 슬랙스예요 살짝 와이드 하면서도 하이웨이스트라서 다리가 길어보이고 허리도 얇아보이죠. 이런 슬랙스가 다리가 부어도 티가 안나고 코디만 잘해주면 힐을 안신어도 키가 굉장히 커보여서 제가 진짜 좋아요. 허리 부분은 당연히 밴딩이 아니라서 캐주얼하게도 조금 격식이 있는 자리에는 포멀하게도 입으실 수가 있고 힙 부분에도 페이크 주머니가 있어서 엉덩이가 펑퍼짐하게 보이지 않아요. 밝은 컬러의 슬랙스는 자칫하면 엉덩이 뿐만 아니라 허벅지도 푹 퍼져보일 수 있는데 이 슬랙스는 가운데 한번더 라인을 잡아줘서 허리부터 시작되는 주름이 다리를 더 슬림하고 길어보이게 만들고 훨씬 멋스럽게 입어지더라고요. 다만 가장 아쉬운 단점이 있다면 린넨 특성상 까슬거림이 있어서 저는 처음에 입을 때 조금 놀랐어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고 저처럼 하체 살결은 수세미만 아니면 뭐든 잘 견뎌낸다 하시면 핏이 너무너무 예쁜 슬랙스라서 정말 꼭 추천드릴게요. 다섯 번째 아이템은 리넨 자켓인데요. 우선 디자인부터 보여드리자면 어깨에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어디서나 당당함을 잃지 않을 수 있고요. 허리에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여성스러움도 놓치지 않았어요. 패전의 스트라이프인데 코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캐주얼도 포멀한 느낌도 동시에 낼수 있어서 좋았고요. 카라가 와이드하게 빠져서 얼굴도 작아 보이는 효과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키에 비해 팔이 조금 긴 편인데 자켓이 더 길어서 수선을 할까 하다가 한번 접었는데 안쪽으로 센스 터지게 예쁜 민트 라이닝이 딱 보이길래 그냥 접어서 입기를 했어요. 제 옷장에 있는 여름 옷 중에서 가장 비싼 자켓이랑 원래 수전증이 없는데 피하게 결제할 때 손이 덜덜덜덜 조금 떨렸어요 기왕 산거 열심히 가을까지 입을 거고요 저처럼 와이드 진에 입어도 슬림 진에 코디에도 슬랙스나 린넨 롱 스커트에도 모두 너무너무 잘 어울려서 진짜 잘 샀다 후회 없다 생각 들고 옷장에 걸려 있는 거 보기만 해도 흐뭇한데 왜 폭염인 거죠? 폭염님 얼른 지나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 자켓을 꼭 열심히 입어야 돼서요 <웃음> 아, 들고라도 다녀야 될까봐요 여러분 여섯번째 아이템은 완전 선물 룩그 자체인 린넨 셔츠인데요 이거 지우던에서 구입한 건데 색상도 핏도 완전 너무 제 취향이라서 소개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었화면에서잘안 보이는데 이게 블루 체크가 메인이고 레몬 컬러가 라이닝이 얇게 들어가 있어서 정말 청량한 맑은그자체예요 바닷가에서 입어도 좋고 나시티에 이 셔츠 하나만 슬쩍 걸쳐줘도 보는 사람 가슴까지 뚫어버릴 정도로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일부러 크게 푹푹 걸치려고 엔사이즈를 샀고요 손매가 길어서 접어서 입었다 다 펴서 입었다가 그래요 다 펴서 손끝이 보일랑 말랑 할때 조금 더귀여운귀여운하고막 지켜주고 싶은 그런 느낌 줄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뮤페갈 때도 입어도 좋고, 초가을에 걸쳐도 좋고, 짧은 쇼츠 비키니, 그리고 이 셔츠 살짝 걸쳐서 볼랑말랑하게 입으면 또 얼마나 이쁠까요? 휴가 때 진짜 꼭 챙겨가야 할 아이템입니다. 요 대망의 마지막 아이템은 더 이상 없어서 못 쓰다지만 소개 안해드릴 수 없는 니트예요. 그냥 봤을 때는 뭐 기본템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풀렁훌렁한데 멋스럽고 얇은데 부들부들하고 근데 덥지 않으면서도 여성스러운 디자인 한마디로 이런 니트가 또 막상 찾아보면 없어요 하이에다 넣어서 입어도 예뻐 다 빼서 입어도 예뻐 앞에만 넣어도 예뻐 정말 안 예쁠 수가 없는 니트고요 가오리핏에 어깨라인이 내려와 있으면 뭐다? 윤튜버 거다 그냥 제 거였어요 팔 부분도 너무 각잡혀있지 않아서 좋았고요 앞으로 조금 내려 입으면 단정한 느낌 뒤로 넘겨서 입으면 편안한 느낌이 나서 좋았어요 어깨 라인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더 여리여리해 보이죠 팔부분도 통이 넉넉해서 겨드랑이에 땀차원하그래도 니트에 얼룩지지 않고 통기성도 매우 매우 우수했어요 제가 구입한 사이트에서는 아쉽게도 품절인데 똑같은 니트 어디서 파는 거 보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오늘은 더 사고 싶었는데 없어서 못산 니트까지 총 7개의 아이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